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단호하게 시작했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색소치료를 하실 때 제대로 효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짧고 강한 효과를 내는 피코토닉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까 합니다 피코 레이저는 기존의 레이저와 다르게 피코초단위 조사 시간을 빠르게 해서 색소를 쪼개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닝이라는 개념은 시술 방식 중에 하나로 비교적 약한 에너지로 여러 번 치료를 해서 피부를 점점 밝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레이저를 하시면 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갑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그런 건데요 피코토닝은 레이저 조사 시간을 되게 짧게 함으로써 그런 열 손상을 최소화시켜서 레이저 후에 오히려 더 진해지는 과색소침착이나 하얘지는 그런 저색소침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기존 레이저 토닝과의 차이점이라 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릴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감으로 부칠한 듯이 넓게 갈색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햇빛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이면 진해지고 겨울에는 흐려지는 경향이 뜹니다 햇빛 노출 부위인 이마나 뺨, 코 등에 잘 생깁니다 병변은 표피나 진피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임산부에서는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출산을 하신다 하더라도 여성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기미가 또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좋습니다 다음은 후천성, 양측성, 오타 모반양 반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앞글자만 따서 에브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것들은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회색 혹은 청색, 회청색의 이런 동글동글한 반점들이 뺨, 콧등 이런 데 생길 수 있는데요 표피에 있을 경우에 약간 갈색으로 보여서 김이랑 유사하게 보일 수 있고 대부분 진피에 있는데 진피에 있을 경우에는 회색이나 청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진단명에서 보시는 것처럼 후천성입니다 어렸을 때는 없다가 나중에 20대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미랑 에브놈을 정확하게 간별해야 되는 이유는 치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미는 환한 멜라닌 세포가 많아서 절대 세게 하면 안 되는 질환이고 그에 반해서 에브놈 같은 경우에는 세게 레이저를 조사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간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근깨는 빨간머리에 보시면 코나 이제 뺨에 이제 깨를 뿌려놓은 듯이 점점이 어린 시절부터 나타나고요 주로 병변은 표피에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미와 마찬가지로 햇빛이 영향을 받아서 여름에 진해지고 겨울에는 흐려지는 병행성을 띱니다 기미와 다르게 주근깨는 아주 표피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딱지가 생기게 해서 없애버리면 일류의 치료만으로 충분히 큰 호전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흑자인데요. 흑자는 진단명이고 잡티나 검버섯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얼굴이나 손등, 팔다리에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병변은 주로 표피에 분포하고요. 계절에 따른 색 변화는 없습니다. 이 모든 질환에 피코레이저가 무조건 좋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병변에는 피코레이저가 좋을 수도 있고 기존에 다른 레이저가 좋을 수도 있고 조금 강한 강도로 레이저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지만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미를 기준으로 한 10회 정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병원에서는 5회만에 기미를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기미 같은 경우에는 없앨 수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 예, 연해지게 만드는 게 최선인데 오히려 처음에 강하게 만들면 더 진해지는 리바운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좋아지는 게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술의 횟수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기미로 병원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제일 처음에 오셨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피코토닉에 1회 하셨을 때 사진입니다 아무 차이가 없죠 약 10회 정도의 치료를 하셨을 때 사진입니다 보시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미는 한 번에 치료하려고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여러 번 꾸준하게 치료하셔서 연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피코토닉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꿀팁은 병원에 올 시간은 없다면 시작하지 마라 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좋은 헬스장은 가까운 헬스장인 것처럼 이 기미 치료 같은 거할 때도 가깝고 자기가 꾸준하게 갈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곳을 갔다가 저곳을 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치료적인 방면에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환자분의 피부 상태가 어땠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어떤 강도로 레이저 치료를 했을 때그 다음 반응이 어느 정도로 일어나는지 이런 경과를 알수 있기 때문에 한 병원에서 한 분의 원장님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코토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정보들 꼭 기억하셔서 깨끗한 피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리엔장 피부과 전문의 여인권이었습니다.